코 성형 한편두달된 연두라고 합니다. 원래 원해졌어요? 뭐 다른 데는 다 해주신다고 했거든요. 절고라고 실리콘에다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어... 웬만하면 하지 마시죠? 선생님한테 제가 예쁘게 됐나요? 물어보니까 그거는 제답많아졌어요 코는 그때가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화려했어요. 불편했던 거나 나쁜 점은 없었어요? 이게 딱딱해졌잖아요. 원래 말랑했었는데 아. 그 상대방이 좀 x 할땐좀불편하요 아. 말할 수가 없는 오늘 <웃음>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십봉공이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뿅뿅! <웃음> 예. 안녕하세요. 김연두라고 하고요. 오늘은 코 성형하러 왔어요. 지금의 연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지금의 너를 잊어버려. 사진도 다 불태워버려. 포샵 한건 남겨두고. <웃음> 이제 더 이상 우피 골드복은 없다. <웃음> 원장님. 해주세요 합니다 성형을 하러 살짝 보여줄게 어 <목소리나> 이번에 고성형만 했는데도 이미지가 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막 설레고 있는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미지 변화도 확실한 것 같고 더 만족스럽고 있습니다 성형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박수 한번맞주세요한번더 딱딱딱 이제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<웃음> 어 저는 저번에 풀티비에서 코 성형 한지 한두달된 연두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정말 굉장한데? <괜찮았네? 웃음> <두달> 전에... <웃음> 저 코끝 수술했어요. 코끝을 세우는 수술. 네. 음? 제가 복코라서 음. 이제 코가 좀 넓었는데 제가 코구멍이 작아서 음. 지방을 없애거나 중간으로 쪼이는 건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. 코끝에 늑연골을 넣어서 좀 앞으로 세워서 음. 조금 얄쌍해 보이게 음. 그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음. 저는 코는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음. 이제 거기 의사쌤이 아, 이 정도로만 하는 게 낫겠다고 라 하셔서 안 네, 돼요, 바꿔줘 바꿀 음. 생각 어, 음. 돌아가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병원 느낌이요? 어, 되게 고급스러웠어요. 고급스럽고 실장님이나 되게 절,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되게 막 이것저것 추천을 안 하고 될 부분만 골라주시는 게 다른 데랑 다른 느낌이었어요. 다른 데는 다 해주신다고 했거든요. 절고라고 실리콘에다가 코끝은 당연히 하는 거고 뭐 지방 제거 이런 거다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 해도 별로 크게 그럴 거 같지 않은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죠 이런 게 많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네, 딱딱해 줄수있 네. 네. 자연적인 걸 지향하는 당일날 붓기나 통증은 어땠어요? 당일날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그니어요 네. 붓기나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음. 그래, 통증은 크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당일날 그때 오시해서혐기다요 그, 그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. 영상 보셨어요? 네, 영상은 봤어요. <웃음> <언니도 웃음> 되게, 되게 짧게 했던데? <웃음> <웃음> 언니들, 언니들 자고 있는 거 영상 보셨어요? 네. <웃음> 기다리는 줄 알았다니까. <알았어요. 웃음> <웃음> 어, 코는 그때가 조금 더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. 약간 붓기가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화려했어요. 이집 쯤 됐을 때가 우리가 못 살았어요. 이집 좀 됐을 때가 지금은 조금씩 빠져서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. 아무것도 안 했어. 요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먹어 먹는다고 하더라고. 호박즙. 호박즙 선물을 받았어요. 제가 아, 많이 아. 그 수술했다고 하니까 많이 왔는데 아. 제대로 잘안 먹었어요. 안 없어가지고. 소울이는 해. 아? <웃음> <웃음> 가끔 병원에 가서 관리를 좀 받으셨어요? 네. 한번 갔었어요. 아유. 경과보라. 음. 어, 그냥 뭐 문제 없다고? 음. 선생님한테 제가 예쁘게 됐나요? 물어보니까 그거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그냥, 어,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, 잘 됐다. 수술 만족도를 제일 몇 째는 것 같아요? 아 어, 8.5? 8.5, 그 그래. 음,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. 어, 1.5는 뭐예요? 약간 절골 안한 아쉬움? 아. 나그 드라마틱하게 기대는 안 했는데, 그래도 뭔가 더, 더 작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, 코가 더 작아졌으면, 아, 아, 아. 아. 커졌으면 해서 수술하는데. 왜 작아졌으면 하는 생각? 어, 저는 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. 트랜스젠더로서? 네. 좀 어. 잘생겼다기보다는, 예쁘다. 원하게, <웃음> 그러고 싶어서. 워낙에 그 저쪽이었을 때. <웃음> 네. 굉장히 잘생겼던 거라서. 예. 네, 네. <웃음> 아니, 뭐 잘생겼던 건 불만이 없는데. <웃음> 네. <이> 지금은 좀. 여성스러운 <웃음> 느낌? 네. 불편했던 거나 나쁜 점은 없었어요? 전이 없었어요. 불편한 건 없었어요. 생활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... 뽀뽀할 땐좀 불편하다 뽀뽀할 땐좀 불편하다 <웃음> 어? 남자친구가 생기셨어요? 네? 남자친구가? 아... 아니요? <웃음> 이게 딱딱해졌잖아요 원래 말랑했었는데 상대방이 좀 부딪히면 아! 이러고 <웃음> 아, 이러고. 옷 익숙해질 거예요. <웃음> 키스라고 안 <원하는> 했는데. <거예요. 웃음> 아, 키스라고 안 했어요. 못 보라. 고 서울에는 해. 수술 원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. 좋아지면... 어, 불편하거나 아픈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크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실보다는 득이 맞는 수술 같아요. 근데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. <웃음> 그때 같이 왔던 언니들은 네. 뭐래요? 어. 홀를 어, 하고 나니까 어, 어. 저는 그거 별로였다얘기하더라고 <웃음> <웃음> 그전까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어. 하고 나니까 이제 어, 솔직히, 어, 솔직히, 솔직히 별로였어. 그사이 <웃음> 없어졌던 방송에 나온 적 있으셨죠? <웃음> 네, 많이 나왔죠, 요즘에. <웃음> 그었어요그 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? 그러지 음... 않았었어요? 전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때 없으셨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무슨> 떴는데? <웃음> 말할 수가 없는데? <웃음>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지? 아... 으야 아니, 얘 너무... 좀 쉽고서 온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k a y o 안 예쁜가요?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<웃음> 마음에 음. 드는 남자 쌀이 없어요 k a y o k a 있을까요? 있을까요? y 이 없어요 Okay. Okay. Okay. Okay. o k a 남에 드는 남자 또 나타나겠죠. 친구가 먼저 정말 괜찮는 남자야? 그럼남자뭐그 정도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. 언니도 그럴 거야 아마. <웃음> <웃음> 대표적인 차도남이 미지 차도남 같지만 <웃음>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. 마음이 따뜻하 되게 세심하게 꼼꼼하신 분같아 그건 모르겠나. 그건 모르겠나. 어제 수술할 때는 참여하셨던 <웃음> 것 같아. <웃음>